징역까지 갈수 있게 됐다는 거야 네, 저는 내 네, 관리합니다. 안녕, 덩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운전 중 제한속도를 위반해 벌칙금을 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처벌 수준도 벌금과 벌점 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또 처벌 수준도 높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이젠 과속을 해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 중한 가지인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먼저 다음 사고 영상을 한번 볼까? 2018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진입로에서 제한속도가 40km인 구간에서 항공사 직원인 BMW 운전자가 손님의 짐을 꺼내서 건넨 후 돌아서는 당시 48살인 택시 운전자를 치웠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나기는 했지만 전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었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면 시속 131km로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고 1년형의 형벌을 받아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인사사고가 아니어도 이제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전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 초과시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만 부과했을 뿐 형사처벌이 되질 않았었는데 바뀐 과속운전 처벌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새로 생겼고 주목할 것은 3회 이상 100km 초과했을 때 징역까지 갈수 있게 됐다는 거야 결국 80km 이상 초과가 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사 처벌 기준이 새롭게 생긴 것은 잘된것 같아 독튀뷰 과속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심리학 용어로 A형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음 예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볼까? 첫 번째, 앞차를 따라가면서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나이트를 깜빡거린다 두 번째, 뛰어들려는 차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바쁘지도 않은데 차선을 자주 변경한다 네 번째 다른 차량의 운전행태 화를 자주 낸다. 다섯 번째 교통 정체시 참지 못하고 욕을 한다. 여섯 번째 운전 중 추월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중몇 가지씩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분노와 공격성이 조절되지 않는 패턴과 결합되게 되면 가속과 난폭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정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이 있고 항상 불. 불안한 삶을 살면서 배려하지 못하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또 평정심을 갖고 일상의 속도를 잘 유지하면 실제 운전에서도 과속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우리의 삶처럼 운전도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차는 내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트뷰.